하이, 쿡,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 리제로, 검성, 라인하르트, 어, PVP 가봐야 되겠지? 아, 일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스킬들이 전부 다 최대 생명력의 몇 퍼센트 데미지에요. 두 번째 스킬도 최대 생명력 몇 프로만큼 절단. 자, 필살기조차도 최대 생명력의 몇 프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노, 임마 이거? 피통을 눌러야 되겠지? 피통을 눌러야 된다 그러면 일단 장비는 생철 아니면 생회겠네 연바디랑 같다 이 말이야 메카니즘이 그래서 생회하면 딜더세기하죠 웬마도 생회 혹은 생철인데 뭐좀 탄탄하게 하려고 하면 생철이 좋겠고 좀더 세게 때리려고 하면 생회가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명력 비례라고 해도 추 때릴 때 치명이 터지면 어, 치명 데미지는 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옵션도 팔찌하고 반지는 치확이나 치피를 맞춰줬습니다. 아, 개성을 보면은 아군턴 시작할 때 지한테 어떤 버프가 마치 룰렛을 탁돌렸고 탁탁 뜨듯이 이 개성 중에 하나가 뜨는 거지. 개성 중에. 추피가 뜰 수도 있고 모든 능력치 증가가 뜰 수도 있고 일회 해피가 뜰 수도 있고 디버프 면역이 뜰 수도 있고 불사가 뜰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겠고 그리고 이제 성물을 만들어 줬더니 아군 영웅이스킬쓸 때마다 자기 최생이 증가해 딱지 최생 많이 올라가면 딜 세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겠죠 치확도 올라가고 자 그리아오르까지 넣었어요 그리아오르 넣어서 생명을 더 올렸다 결퇴 들어갑니다 아 무조건 후더니네 투급이 너무 개거지다 진짜 자 한번 맞아 볼게요 강사당 땡기고, 아마 샴페인 대가리 따겠지. 버텨내 보겠습니다, 이거치 봐주시죠. 자, 땡기고. 우리 생명기가 엄청나단 말이야. 생명개 단단하다, 이거지. 착! 아우, 아, 너무 아픈데? 왜 아프지? 아 아, 자, 오! 봤지? 야, 이게, 있어 야, 그래야 뭐, 씨, 어? 버텼다, 이거를. 자, 이번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 봐봐봐. 생명기 엄청나거든? 빠바바박 샥빵샥 18만 5천 번째 팍팍! 팍! 됐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아유... <웃음> 그나마는 안돼 기대치들이 너무 나눠져 있어 지금 <웃음> 기대를 안해 아무도 야, 야 우리 그리와보 살려주세요 되게 착한 친구인데 좋았어 자 스케일도 하나 더 있어 야, 이 라도 좀잘 떼야지. 시, 그리하면 뭐 리페 지금 미친 나니가 지금 필살기라서 만들자. 잠깐만.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앞, 아, 자, 쇠도 한번 더 갑니다. 착, 착, 착. 아, 끝났나? 아, 이게다가. 아, 우리 지금 뭐가 해피가. 이거 해피, 해피 개성 떴어요. 해피 개성 한 대는 피합니다. 에? 누가 이제 모르고 필각 같은 탁 던지면 필각이 안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엄청난 개성이지. 자 우리 생명력 69만원 수치 <웃음> 야이 볼만하네 수치가 최대생명력 거의 7 0만에 임박해요 7 0만에 완전 개 변태댁이제 야 그다음 우리 개성 주피다 주피 이번에 팡! 수업! 우와! 슉슉슉! 가야! 0 백만! 어? 봤나? 어때이 정도면? 홈쇼핑 광고 같은 리뷰라고? 이게 왜 홈쇼핑이야? 이 정도면 막마 오늘 씨, 드디어 괜찮은 영상이 나왔는데 자 들어가자고 자자 자, 에키드나랑 어? 근데 95래요 에키드나라는 거? 자, 90만 자 에키드나 이번에첫회에 따지는 거한번 봅시다 야 우리 다틀어놓자다 틀어놔 가보자 자 모든 걸 틀어놔 와 회피네 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촥 푸시 축축 축축 축축 20만 팍팍 촥 18만 봤나 야방 계속 뭐 있길래 이 새는 회피네? 회피네? 생명력 피통이 더 커지니까 세 세지는데? 어. 아아난난 내가 왜 회피인가 그 순간 이해를 못했다. 자 회피 계속 회피 계속 또 회피 뜬나 이 씨. 아아나 아, 나쁘지 않나? 해피 나쁘지 않다. 회피 나쁘지 않. 다 지금 지금 나쁘지 않. 다 지금 나쁘지 않다. 누거 3스 때. 어? 그래서 이제 피 61만 6천. 야, 근데 뭐, 스킬들이 뭐? 아주 그냥? 현란하네. 현란해. 현란하다고. 봐봐. 아까 도발했지? 보막 만들었지? 어떡할 건데, 이거? 그리고 피가 60만이 넘는데 이걸 죽일 수 있겠어요? 쉽게? 지금? 어, 피통은 볼만하지? 이, 이 영상이 이게 피대지 대기로 영상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기절시키고 공불 또 들어오네. 아이씨. 무한 공불댁. 자, 근데 우리 저런 거 맞고 죽나 안 죽나? 한번 치보세요, 예. 야, 피통 많은데도 불사야.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못죽는다 말이야, 죽고 싶어도. 자, 아, 불사기 아, 어차피 안 죽을 거 아니까 안 치시고요. 네, 궁 채우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고서가 이렇게 딱 때려보고 있는데 불사기 준비돼가지고. 궁 채우면 날릴 거 아니야, 이제. 그지? 아, 또기절했네요 후라 괜찮네, 후라. 야... 와... <웃음> 아니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만 했었냐? 이한테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만 했었나? 자아 괜찮아요 한번 치보세요 한번 궁세개다 한번 치봐봐 그걸 버텨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웃음> 자 이게 금강불개입니다 피통이 엄청나가지고 하나 더 치보세요 안치네 공불 거는구나 또 아니구나 어떻게 되노? 어? 촥! 빡촥! <숙소> 어? 봤나? 이 맷집. 이것이 바로 피대지다. 야, 우리 죽을, 야, 불사야 또, 이마 불사. 불쌍. 불사이다가 불쌍. 피가 68만인데 죽겠냐고. 그 정도 맞고. 하하하하하하. <웃음> 들어갈게요. 우리 삼성 딜한번 보자. 솔직히 2성 2개 더, 더 쓰는 게더 효율적인 거 아는데 영상각으로 삼성 한번 보자. 촥! 촥! 촥! 자, 20만. 20만. 자, 삼성 갑니다. 촥! 불쌍! 죽죽죽죽죽죽자 시작 화가 좋아 야오 시어머니 <목소리> 형아 이봐이영상이이짜참이 제일 좋아요 우와 상당한데 어, 기절, 기절이구나 지금 필살기 있었는데 아참잠깐 나도 필살기 세개 한번 보여드릴게자 위약감 있게 우리도 필살기 세개야그래야뭐 야, 필살기 무시 못해요 자어디게지수있가야그래야뭐 <웃음> 필살기 한번 적 있나 파큐댕 첩! 조! 뻥! 뭔데, 야, 6 2 있잖아. 나. 야, 6 2 0 0 이라고요? 야, 정말 많은 놈인데, 저거. 저 뭐가 저 새끼, 저거. 아, 저, 와! 야, 봐아두 명한테 86만. 두명 86만. 세 명이었으면 아, 얼마였다? 세 명이었으면 120만 넘었다. 자 아무래도 또 후턴이겠죠? 자 엄지님 자 치보세요 자 우세속에서 칠거 아니야 각킹을 이제 또 이겨야지 근력대이니까 각킹한테 찌발릴거 아니야 근데 우리 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쉽게 안죽힙니다 어, 야 쳐보세요 어크 어크 어크 어. 어. 야 봤대 이 근강불개 배 치라 배 어. 어. 어. 어. 봤나 야 이게 야, 이 정도 맷집 쉽지 않대, 진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도 맷집 쉬운 맷집 아니에요. 그 우세소한테, 이렇게 그것도 랭업받은 각킹구 두개 두 맞았는데, 안 죽어. 야, 어차피 못찍일 거, 아직, 아직 안 쓴다. 아직 안 쓴다. 아직 안 써. 응. 연반보다 더, 그, 연반보다 더한 미친, 개, 떤떴떴떴이 나온 거야. 야, 치보세요! 야, 야! 어, 야, 자, 그리아모야. 야, 그리아모는 자빠졌다. 어머, 어, 어떡하노? 아이, 이 자식이 눈치없게 자빠지네. 자 잠깐만 각 나왔다 카드 패가 딱 각이 나왔지 지금 보이나 지금 이성이성 나간다 자저 오늘 보호막 뚫고 오늘 개작살 낸다 들어가자 어? 아, 이거 아스 아, 야, 야, 쫙! 아, 이거 왜이랬나 야, 왜 이렇게 약했어요? 아, 섀도 피해라서 피가 없어 약하다. 자, 괜찮아요. 자, 봐봐. 이걸 뒤집는다, 봐봐. 왜, 임마, 이제 불사 뜨고 막 난리 나거든, 이제부터. 야, 개성 못뜬 뭐 거야, 지금 이거? 모든 역시 25% 떴네? 야, 야, 잡아. 자, 간다. 이거, 간다. 자, 간다. 자, 가자. 개성 두개더 추가하고요. 퍽! 쏘우우우우 60만, 어, 야, 야, 이걸 잡는다고? 퍽! 퍽! 봐봐, 성나 이거. 일만 인생이 로또야, 알겠나? 인생이 로또야. 어. 자, 어또 이름 뭐지니? 어 지금 이제 잡을 만하거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시는데 쉽게 안 잡힐 거야 나. 치보세요 한번. 아, 요거 이제 첫타는끔살시키려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아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무슨 덱이고 근데 이거 뭔데? 왜 실험을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지금 무슨 장난 킹? 아니 지금 나 깔보인 거야? 나 순간 뭔가 했네 내가 보여드릴게 우리 딜이 어떤지 보여드릴게 야니 우리 방어관련 깎은 거 취소해라 들어간다 팍! 팍! 촉촉촉. 시까봐 22만 3점 봤나? 팍! 팍! 촥! 35만 7천야 이건 뭔데? 여러분 딜왜 이렇게 센데? 역속이었어 방금 그러니까 얘는 선턴을 잡기에는 투은 너무 낮은 게 절대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후턴 상태에서 일단 피통으로 역으로 뒤집겠다 이게 임마의 컨셉인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누구 죽이러 간다? 야 아까 처음부터 본체 땄었어도 됐겠다 나 이정도로 쓸줄 몰랐다 임마가자 일단 먼저 요거 때리면서 커피좀해그 다음에 요거 쇄도 쇄도 어때? 요정도 어때? 촥 촥촥촥촥 우와 22만4천이야 야 근타로 들어있었구나 방금 피 차는 거 봤지? 근타로 들어있는데 찔러 죽여버렸어 역속에서 오, 34만! 야, 이거, 점점 농담이 아니야, 이거? 와, 뽕! 아, 1피로 살아남은 것 같지? 빡, 빡! 35만 4천. 이제 끝나네. 야, 일성이 막 35만씩 뜨네. 와. 야, 이게 무슨 뽑기 개성 뽑기 하다가 필살기를 빨리 만드는, 와. 연반 느낌 뿐이다, 얘가. 우와! 이게 뭔데? 주피에, 모든 능력치 25%에, 불사에, 면역에, 회피에 다 받았네? 아. 아하하. 저 필살기 한번더 봅시다. 한번더 볼게요. 자, 프로 필살기. 이만 프로 까야 되네. 134만. 3명이었으면 390만.